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겨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검은사막을 아시나요? 검은사막은 펄어비스에서 개발한 MMORPG인데요 상당히 높은 완성도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이죠 이런 검은사막에 한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건일지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검은사막 검은사막은 C9이라는 상당히 완성도 있는 게임을 제작했었던 김대일이 펄어비스를 설립하여 만든 첫 작품입니다. C9을 재밌게 했던 유저들이나 그의 명성을 들어봤던 유저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였죠. 저도 당시 C9의 명성을 듣고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했는데 당시 서비스를 종료해버려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검은사막은 기존의 MMORPG와는 다르게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 시스템인데요. 검은사막은 유저간의 1대1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검은사막 안에서는 1대1 거래 대신에 거래소, 흔히 말하는 경매장에서만 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정해진 틀 안에서 아이템 가격을 조절하여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은사막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타 게임들을 살펴보면 특정 아이템의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특정 아이템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아이템의 시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검은 사막의 경우 이 경제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매우 미미하며 이로 인해 돈이 있어도 아이템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거래소 시스템은 등록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랜덤하게 올라가고 300만 실버 이상의 아이템들은 온서버에 메시지로 광고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독특한 경제 시스템 덕분에 품귀 현상이 잦은 편이고 경매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아이템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과 경매라는 경쟁을 하여 획득할 수 있죠 이런 검은 사막의 경제 시스템 덕분에 항상 게임에 등장했고 게임을 왕치는 원인 중 하나였던 작업장과 자동사냥이 없습니다 보통의 작업장이면 자동사냥을 통해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이를 형갱거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인데 경제 시스템 때문에 현금 거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작업장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유저 간의 거래는 몰래몰래 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무도 잘 구매하지 않는 아이템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려 아무도 사지 않게 유도한 뒤에 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저가 이를 구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조작 사건입니다. 때는 11월 검은사막의 아이템 중 하나인 빨간코갑옷이 갑자기 매물이 모두 사라졌다가 한 번에 다량의 아이템이 등록되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원래 1천만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아이템이 갑자기 다량으로 경매장에 8천만 실버의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이는 앞서 설명했던 유저간의 편법거래로 다른 계정이 있던 은화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기 위한 시세조작의 한 과정이었고 당연히 게임 약간은 위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최근 아이템의 대가로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유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게임 내 기록을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으며 부정거래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삼가해달라 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빨코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변경된 약관에 따라서 30일 정지를 당했고 사건은 일단 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논란은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12월 13일 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현금 거래로 은하를 옮기는 정황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과거 다수의 유저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버그 악용 및 어뷰징 행위로 조치된 계정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해왔으나 형금거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은 상세한 리스트 공개가 어려우며 위반 행위로 획득한 게임 재화는 전량 회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빨코게이트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계정에 정지가 풀리게 되면서 사건은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용 제한이 걸릴 정도로 형금거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아이템 및 재화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백억의 이득을 챙겼던 이에 재화 순위가 정지가 풀린 뒤에도 20위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등 많은 점이 이상하였죠. 한달전 유저를 정지시킬 때 제재 내용 및 회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유저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유저들은 상황 설명 및 조치 내역을 공개하라 라는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검은사막의 대답으로는 버그 및 어뷰징 조치는 게임 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득을 취해 게임 내 밸런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재 조치와 아이디어가 공개되었던 것이고 게임 내 현금 거래는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유저의 의견대로 리스트를 공개해달라는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부 조정 이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유저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격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홈페이지에 한가지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공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동할 시엔 서비스 제한 조치가 될수 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월드 채팅으로 빨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유저가 30일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건의 파장은 미친듯이 커져 버렸죠 몇백 몇십억을 불법으로 옮긴 사람과 월드 채팅으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사람과 처벌이 같다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였으며 유저들은 매우 격분하여 현재의 검은사막의 월드 채팅은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인벤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퍼러비스의 퍼블리싱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에 문의한 결과 먼저 운영정책과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잘못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공지를 준비 중이고 유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지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저들은 17일 20시에 칼페온 1채널 창고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유저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17일 20시 30분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금거래 관련 조치 및 정책 방향성 수정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현금거래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았던 약관 변경을 고민 중에 있으며 공개하지 않았던 아이디를 공개하였고 빨코사건에 관련 있는 계정은 영구정지를 시켰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현금거래를 진행한 유저들의 계정에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사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음 아이디는 아무도 안쓰고 정보를 얻음에 있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유저들은 의미도 없는 다음 아이디 말고 캐릭터를 처음 생성할 때 계정에 귀속되어 모든 캐릭터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이름인 가문이름과 닉네임을 공개하라고 하였지만 검은 사막의 입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유저들의 시위는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존재하기 힘들었던 작업장들이 시스템상으로 거래가 매우 어려워서 그동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현금 거래의 약관과 시스템을 악용하여 등장할 수도 있는 사건이며 유저들 사이에서는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점이 GM이나 게임 관련자가 연관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추측이 돌고 있어서 현재 검은사막의 유저 신뢰도는 실시간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제작은 출시 이후부터가 진짜라고 할 정도로 게임의 수명은 출시 이후의 처사에 따라서 수익, 유저, 인기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립적인 개발사들은 서비스까지 신경 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퍼블리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넥슨, 넷마블 이런 곳에 게임의 서비스를 맡기게 됩니다. 퍼블리셔는 개발사에게 개발자금의 지원이나 마케팅부터 게임 배포 및 유통, 음악이라든지 게임에 사용되는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시에 필요한 현지화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퍼블리셔들이 전담해주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 퍼블리셔를 찾아가서 퍼블리싱을 하는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퍼블리셔들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 서비스로는 유저들을 끌어모으기가 매우 힘들죠. 당장에 TV나 지하철 등등에 노출되는 광고들도 전부 퍼블리셔들의 자본력에서 나오는 광고들입니다. 그리고 독과점이 오래 이루어지다 보면 퍼블리셔들은 약간의 갑질 스탠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에 믿고 거르고 보는 4카카오의 운영을 살펴만 봐도 유저들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운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은사막의 퍼블리셔들은 아시다시피 카카오게임즈죠. 이런 퍼블리셔와 디벨로퍼의 관계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바일 시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물론 퍼블리셔와 디벨로퍼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디스아나드라는 게임은 아킨스튜디오에서 개발하였고 베데스다 소프트윅스에서 유통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예의라는 예외적인 XX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드문 편에 속하죠. 또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외에는 스팀이라는 거대한 게임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인디게임들이나 소규모 회사들은 퍼블리셔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고 퍼블리셔가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홍보 부분에서는 이런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덜 되는 편이죠. 물론 온라인 게임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과 스팀의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퍼블리셔들의 실망스러운 운영 때문에 수많은 잘 만든 게임들이 흔히 말하는 만겜 루트를 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검은 사막은 몇달 전에 밸런스를 파괴하는 캐시 아이템을 선보인 적 있었고 이는 해외의 블랙 데저트 온라인 페이 투윈렌스 라는 제목으로 영상까지 올라와 조롱당하기도 하였죠. 이렇듯이 게임이 인기를 잃어가는 이유엔 분명 이런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부분들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가 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아무튼 사건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검은사막을 발칵 뒤집혀놓은 빨코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흥미롭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